어느날 우리는 갑자기 20대가 되었고 성인이 되어 어른이라는 책임감이 생겼다. 하지만 19살과 20살의 차이는 너무나 컸고 내 스스로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. 기대와는 다른 대학생활이 직면했고 내 자신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만 열심히 살다 보니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 길만을 열심히 달리고만 있었다. 그리고 혼자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. 전영주밥 먹으러 갈래?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, 지금 먹고 하자. 앞으로 나아갈 길에 무엇이 있고, 또 누구와 만날지는 모르지만, 지금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있어서, 또 함께 이야기할 친구가 있어서 또 힘이 난다. 지치고 불안할 수 있다. 그래도 우리 밥 먹고 합시다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.